주식을 알게 된지 4년째 되는 열흘 초보입니다. 제가 처음 주식을 접한 계기는 누나 때문이었죠. 주식을 한다길래 이 아줌마가 망하려고 작정을 하는구나 란 생각에 그런 거다 집어치우라고 따끔하게 충고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저 콩나물값 벌기 위해서 한다면서 그냥 주는 거니까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우리 누님 주식투자 경력 7년 정도 됐는데 정말 아직도 콩나물값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쪽 일관되게 슬슬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설정 물어봤죠. 주식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은행 가서 어리버리 얼굴 벌개 지면서 주식 계좌를 만든 후 지금까지 4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주식을 한다니까 집에서는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장사를 하시며 수중에 들어오는 현금은 액수에 상관없이 은행으로 달려가시는 어머니는 오로지 은행만을 최고로 생각하시는 분이시라 주식, 그딴 걸왜 하면서 불안하게 신경을 쓰냐고 걱정을 하셨죠. 어머니의 이런 생각은 확고하셔서 지금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위험하다. 직장에 다닌 지 얼마나 됐다고 이래만 충실할 때이니 다른 생각은 하지 말아라 강조하셨던 분입니다. 하나 주말에 누나와 내가 주식 얘기를 열심히 지속적으로 하게 되니 슬슬 관심을 가지게 되셨고 1년 전 주식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고 기다리던 질문을 하시더군요. 마지막으로 동생 흠이 녀석도 아버지 누나 나 이렇게 셋이서 얘기하기 시작한지 얼마 안 돼요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결수 있겠습니까 그저 형이 알려주는 대로만 하겠다고 큰 욕심 없으니 조그만 수익에 감사하며 그때마다 잊지 않고 한텀 내겠다고 말이죠. 이렇게 네 식구가 주말에 만나면 종목 드론부터 다음주 장세전망이나 보유종목의 수급동향까지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식이 우리 가족을 잃었듯 끈끈하게 묶어 놓을 줄이야. 참 알다가도 모를 주식입니다. 일단 가족 중 최고 경험자이자 홍남을 뚝심의 소유자인 누님. 장기투자, 우량주 위주로 구성된 종목 수만 30개 이상으로 손절은 없다는 원칙 고수자이며 내말을 70% 정도 믿습니다. 그리고 경력은 길지 않지만 직장, 가정생활과 주식투자 사이에서 적절한 시간 안배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열성을 갖고 덤빈 결과 가족 중 전문가로서 조언을 해주고 있는 위치에 있으며 때론 모질게 질책을 하기도 하는 저 그리고 저의 의견을 100% 존중해주는 동생스윙 투자자 마지막으로 초단타 매매로 하루 일당 버는 재미에 푹 빠지신 아버지 게이트레이더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이렇듯 저희 가족은 투자 행태가 극명하게 갈리는데 이로 인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저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깨아픈 손절도 했지만 차트를 보면 세력이 들어온 느낌이 확 드는 종목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샀고 또 가족 멤버에게 추천도 했던 종목들이 그 이름도 유명한 테마주 세력주입니다. 물론 다큰 시세를 주기 전 바닥 매집 국면이나 상승 초입에 추천을 했지요. 정말 이 순간에도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도 드는 종목들였는데 제가 주말마다 자료도 뽑아서 열성적으로 가족들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차트도 보여주고 이게 뜰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정말이지 이런 식으로 세일즈하면 나 1등하겠다 할 정도로 말이죠 저를 비롯하여 모두들 이 종목을 사게 되었죠 결과는 후 누님은 말했듯 제 의견을 70% 정도만 믿으며 정말 소액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을 많아야 200주 적기는 몇십 주씩만 샀죠 주거와 관계없이 매수합니다 그래서 이들 중 10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며 아직도 갖고 있는 주식도 있습니다 100주 10주 소량이라도 우습게 보면 안되겠더군요 제 동생은 원금이 얼마 없지만 제 말을 100% 믿고 원금 대비 가장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쉬운건 이 친구 약간 욕심이 과해서 매도 타이밍 놓쳐주라 한가도 경험은 했지만요 암튼 플러스 수익 기록 중이고 제일 안타까운 우리 아버지 추천해 드리면 안사실 것처럼 별로 관심 없으신 것처럼 대충 들으십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에 전화하십니다. 이거 왜네 말처럼 안 가느냐고. 흠. 안타까운 게 정말 앞서 말한 종목들 아버지가 사시면 조정 받습니다. 잘 가던 놈들도 제가 추천해서 아부지만 사시면 3에서 4일씩 조정을 받죠. 그럼 제가 전화로 여러 번목 아프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파시지 말라고 이제 간다고. 더큰 상승으로 금방 만회하고 수익을 곧줄 거라고 말이죠. 알았다고 하시고 담날 시원하게 손절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식들 잡을 수도 없게 달려나갑니다. 사에서오배씩 달리는 것 둘이 멍하니 보고만 있었었다. 제 말을 듣지 않으신 아버지를 원망하며 좀더 강하게 말리지 못한 저를 후회하며 말이죠아부진 앞서 말한 놈들 관심 종목에서 완전히 삭제하고 쳐다도 보지 않으시며 오늘도 초단타 매매로 일당을 벌고 계십니다. 안 알아도 내 확신에 따라 쭉 가보는 건데 저도 아버지 자식인지라 어깨도 오기 전에 다 정리했습니다. 저 바보인가 봐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내 돈이 하루하루 까이고 있습니다. 매일 야근하면서 일은 하는데 어쩌다 맞들인 주식 때문에 하루아침에 월급을 거의 까먹을 정도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직접 투자가 위험하단 생각과 향후 조정은 있을지언정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망은 박다라는 확신에 적립식 펀드도 만만찮게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곤그 후로 상상할 수 없는 폭락을 아무 저항 없이 정확히 말하자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상황이 그저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고 장두를 하고 있는데 종목이 연일 하락 중인데도 조바심도 나지 않으며 손절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단순히 현금 뭉치가 내 손에서 직접 빠져나가지 않아서 현실 감각이 없어서일까요? 솔직히 그런 건 아닐 거라 봅니다. 나도 내돈 정말 아깝고 요즘 기름값 생각하면 차도 안 탈까 생각 중이며 직장에서 점심 먹고 500원 단위까지 정확히 나눠야 할 정도로 소심한 불이니까요. 근데 내가 투자한 종목이 차트가 망가져도 나름의 확신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뜬구름 잡는 감 이야기를 꺼내야겠지만 감이 옵니다. 그간에 내 경험을 통해 느껴지는 이감참 무어라 설명하기 힘들군요. 깨지면서 체득하였기에 확신이 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다는 거. 절대 흔들리지 않고 이 시기를 가뿐하게 버틸 수 있다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루의 외인들이 팔아대도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갖고 끝까지 버티는 바보한테는 아무 소원이 없다는 것. 이번 위기를 즐기며 시험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둘중 하나이겠지요. 내가 떠나든지 내가 선택한 주식이 제 가치를 찾아오던지요. 이런 단순무지 매매 실수를 했네요. 참 주식한지 몇 년이 됐지만 오늘같이 멍청하고 바보같은 실수를 하긴 처음이네요. 이런 바보가 있나? 평소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던 놈이 오재성 공시 가뜨길래 기존 주식 중 빌빌대는 놈 팔고 얼렁 발담그려고 서두르다 그만. 바보같이 보유주식 매도를 취소한다는 게 매도창을 열고 뻘짓을 했으니. 하 이거 큰 액수는 아니지만 황당하고 내 자신이 싫고 하루 일당 날려서 허탈하네요 허기사 주식을 전업으로 하는 외국인 애들도 가끔 실수해서 하안의 물량 다 팔리고도 하니까 향후 더큰 피해를 막기 위해 조심성을 배우는 기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개박살이며 개판매매가 되었네요 우습게나마 가치투자를 표방하고 그에 따라 인내하며 투자하는 제 계좌가 마이너스 20%를 넘겼습니다 내가 투자한 기업이 초저평가되어 있음에도 결과는 초보 수준이군요. 참 씁쓸한 마음입니다. 제가 투자한 기업 실적, 자산, 자회사 상장 가능성 등등 모든 면에서 지금 가격 똥값입니다 허나 계속 쭉쭉 미끄러지고만 있습니다. 단순히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 기업 주가가 꼬라박고 있다고 변명하기엔 그전 흐름만 봐도 전혀 설명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쯤 되면 기업가치가 어떻고를 떠나서 현 경영진이 대체뭔 생각으로 상장을 했는지 묻고 싶은 지경까지 온 거죠. 이런 기업들은 대체 왜 상장을 했을까요? 사업도 웬만큼 굴러가고 자회사들 실적도 좋아서 지분법 이익도 있는데 왜 상장을 해서 소외받으며 투자자들만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주주들을 위한 배려까진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기업가치에 맞게 시장에서 평가받으려는 노력은 해야 하는 것이 주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경영진으로서의 책무 아닐까 싶네요. 기업 홍보다 주주배렸다. 다 신경쓰기 싫으면 사업도 좀 되겠다. 자금도 있겠다. 상장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단순히 배당 좀 준다고 주주들을 위한다고 할수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장학사업도 하고 대외 이미지에 신경쓰면 뭐합니까? 직접적으로 이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 주주들도 신나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투자자는 힘들다고 합니다. 제 가치를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도 하구요. 허나, 정작 이런 개판 5분 전 주식 시장에서 제 가치를 찾지 못하고 빌빌 때는 보석 같은 주식들이 그나마 언제일진 몰라도 제 가치를 찾게 되는 건 인내하고 또 인내한 가치 투자들이 있기 때문인 것도 사실이죠. 문제는 이런 노력을 투자자들만이 아닌 헨헨 기업 경영진들도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둘중 하나겠죠. 가치를 찾을 노력조차 안하는 무슨 궁꿍이가 있거나 아님 무지하거나 말이죠. 반성해야 합니다. 그래도 저는 주식이 좋습니다. 주식이 좋다보니 집에 주식 관련 책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진짜 쓰레기 같은 책도 있지만 참고서처럼 주식 매매할 때 문득 문득 생각이 나서 찾아보게 되는 알짜배기 같은 책들도 있습니다. 전 그런 주식 책은 거실 책꽂이 한 켠에 쭉 꽂아놓고 끝날 때마다 보는데요. 참고로 전 가치투자를 표방하는 지루한 주식만 사는 사람입니다. 문득 어제 일부 주식을 매도한 금액으로 단타 좀 쳐볼까란 생각에 HTS를 보다가 한 놈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단타를 쳐도 기본적 분석은 하고 그중 기술적으로 이쁜 그림을 찾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떡하니 한 놈이 눈에 띄더군요. 주가는 단기 급락 후바닥권에서 거래가 증가하며 상한가를 멋지게 친후 아주 얕게 조정을 받고 있더군요. 그래서 어디서 본 듯한 이 그림하면서 책을 찾았습니다. 어쩜 코브라 머리처럼 오일선 딱 찍혀든 모양하며 거래 감소하면서 단봉 조정 2에서 3일 중인 모습이 책의 그림과 너무도 흡사하더군요. 밑줄을 치며 읽었습니다. 예전에 읽을 때도 꽤 공감하며 읽었던 글이 더욱 와닿더군요. 거기에는 바닥권에서 거래 복증하며 상한가후 거래 감소하면서 받는 조정은 바닥권에서 매집한 세력이 며칠 전 상한가 먹고 차익실한 욕구가 엄청 강해진 개미들 물량을 받아먹고 있는 것이며, 조정은 단봉일수록 더 좋다구요. 그리고 거래 증가하며, 다시 강하게 양봉 마감 시 매수적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다. 이 조정이 매물을 받아먹고, 재차 올리려는 과정 중에 있구나 하고, 낼름 사서 한 2일 버텼습니다. 그랬더니만 갑자기 오늘 거래 증가하면서 시뻘건 불기둥을 보여주더군요. 단타라 내일도 가겠지만, 일단 정리했습니다. 암튼 가끔씩은 정말 투자에 도움이 되는 길잡이가 되어주는 전문가들이 쓴 책들이 있으니 여기 계신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허나 경험상 허접한 취식책이 7 0고요 알짜배기는 30%로 보면 될것 같으니 잘 고르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암튼 단타도 꽤 재밌네요. 저도 한때에는 기술적 분석에만 빠져서 고스닥 잡주들 차트 분석하고 급등주 패턴을 찾으려 잠을 줄여가며 보고 또 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급등주 잡아서 진짜 두배 먹어보기도 했지만 결국은 다른 잡주에 물려 감자 당하고 번 돈보다 더 많이 꼬라박았습니다. 그후전 어차피 주식 투자를 평생에 걸쳐서 할 것이니 배움에 좋은 기회로 삼고 기본적 분석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후 제가치를 평가받는데 기업에 따라 시간은 걸릴 수 있으나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었으며 수익률 면에서도 들쭉날쭉하지 않게 되었고 손절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이전에는 제가 그 주식에 휘둘려 섰지만 지금은 관리를 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목표가까지 인내심이 필요하긴 하나 그 정도의 빚을 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느긋하게 기다려줄 수 있게 되었죠. 그럼 제가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실지 모르나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첫째, p r c 2아 k b r 1아의 종목. 둘째,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3년 연속 플러스인 종목. 셋째, 배당을 꾸준하게 주는 종목. 넷째, 단기 차익금이 없거나 유동자산 대비 미미한 종목. 다섯째, 위에 네가지 기본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 중. 기술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기본적 분석을 바탕으로 하나 제일 중요한 건 저런 종목 중에서도 단기 많이 오른 종목은 안 들어갑니다. 대신 관심 종목에 편입시켜 놓고 노려봅니다. 끝으로 저런 조건에 추가적으로 종목 뉴스를 보면서 재료까지 있다면야 금상첨화겠죠. 더욱이 저런 조건에 있는 종목이 수급적으로 외인이나 기관이 매집을 하고 있다면야 더 바를 것이 없지만 매입 당시 외인 기관에게 소외되었더라도 저런 종목은 결국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시점이 있기에 매수 시에는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지루하고 더디더라도 평생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빛내서 잡주해서 승부 보지 마시고 공부하십시오. 계속 방법을 찾고 나만의 투자기법을 확립해 나가다 보면 개미들도 충분히 생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